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본방인 자 추적자의 수호인장 요게 본방이죠 요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강이 아니고 최소 9강이었구나 와 9강 45개로 9강 아 45개로 1 아, 5준데아왜 왜, 못갈 것 같지 자 45개 가봅시다 가자 <웃음> 자 최소 9강 가야 됩니다 3강 과연 3강에서 와 14개 자 14개만 보자 자 지금 열, 14개가 날라갔어요 약 4주 4주치가 날라갔습니다 <웃음> 아 뭐야 한 달이 날라간대 <웃음> 자 제가 한번 3강까지 가는데 한 달치 날라갔습니다 한달자 다음 강화 과연 이번에는 몇 개가 살아남을지 4강 자 살아 자 터진게 15개거든요 2주치가 날라갔어요 한 달하고 2주치가 날라갔습니다 와이건 무슨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여기 5강 5강 부터 그냥 손으로 갈게요 네, 최소 5강은 지금 찍어야 여기서부터 시, 스타트 할수 있거든요? 와 이게 7강? 아니 9강 어떻게 가지? 자 하나 터졌고 자 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한개살았고요자 다음 오와 역시 하나씩 해야 되나? 오케이, 아니 뭐야? 아 진짜 한 개씩 할 걸? 오? 잠깐 내 지난 지난 한 달치 잠깐만 뭐야? 내한 달치 어디 갔어? 이 잠깐만 진짜 이걸로 할 걸? 아니 아아 아, 이제 한개사셨고아 이거 뭐야? 어이 오늘 자랑 가나? 구강 구강만 가면 되는데 아또한주한주 한주 날라갔습니다 한 주. 오케이. 오, 이거 확실히 지금 일괄보다는 지금 하나씩 하는 게더잘 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붙으면은,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끼고 있는 것부터 달릴 수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이거 느낌 좋은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자, 6강. 오케이. 6강 좋아요. 6강 같습니다. 다음 6강. 아. 아 이거 두번째부터 느낌 안좋아? 아 원래 연속으로 탁탁탁 가져야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육관 갖고 다음 6. 오케이 자 조금만 속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낸다니까 바로 연속으로 터져버리네 이 속도가 아니었는데? <웃음> 속도 낸다는게 이 속도가 아니었는데? <웃음> 아, 요게 터졌냐. 자, 이제 장착 갑니다. 장착. 장착. 육강 요거 붙어야 되는데, 장착 붙어야 되는데. 어이 장착이 떨어졌네. 와, 이거 장착 떨어 자, 일단 장착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총 45개 중에서 6개만 올라왔고요총 2주치만 살아남았는데. 자이주치 안에서 과연 7강이 나와줄지 자 지금 맨 첫번째 지금 강화가 제일 잘 붙었거든요 자이 친구 먼저 7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야 얘, 얘가 갈것 같다 얘가 느낌 좋은데 맨 첫번째 자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누르고 여기서 하나 둘 세번째 올때 아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실컷 같구요 자 세번째 자 요것도 누르고 이게 끝에 한번 여기 두번세번올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케이 세 번까지 성공 자 네번째 네번째 네번째 자 여기 하나 두개 건너가고 세 번째 올때자 붙어라 붙어라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뭐야 이거 7강 봤는데 이거? 자 여기서 한개 여기 두개세 번째 올 때? 와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뭐야 이다 성공했는데?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셋 아, 아, 깝이야. 여기까지 딱 붙었어야 했는데, 아. 아, 진짜 아깝다, 와. 자, 7강까지 5개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개 남을 때까지 계속 돌릴 거예요. 하나는 내가 다시 껴야 되니까 한개 남을 때까지 강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강. 아, 8강은, 8강은 타이밍 어디서 돌려야 되지? 자, 아까랑 똑같이 세번째에서 오케이. 야, 얘는. 간다 진짜 간다 얘는 9강 가겠다 오케이 8강 띄었구요자 다음 가겠습니다 누르고 하나 둘셋아이것도 붙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와팔 두개 왔다 팔 두개 왔다 와 이건 9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15주 15주만에 9강 띄우는건가 자 하나 둘 자 이것도 8강 가라 8강 8강 오케이 잠깐만 뭐야 8강 가서 8강 갔어 어 야, 이 방법 이 방법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하나 둘셋아 이거 좀 뭔가 누른 타이밍 늦었는데 아 터졌어 아아뭐 그래 뭔가 이상했어 아까 누른 타이밍이 좀 빨라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아 역시나 바로 터졌네요 자 다음 마지막 마지막 팔도전 여기서 하나 둘셋 그래 이거 아, 이거다 타이밍 이거다 좋았어 8강 4개 와 8강 4개 자 여기서 와 아, 9강 아 9강 자, 일단 제일 잘 가는 거이 친구 먼저 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9강 갈 능력이 될것 같거든요 자 4개 중에서 한개와 아, 제발 9강 가자 아 그래 똑같이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구 갔어! 크으 구간 갔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영웅 으으 확정.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으 다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둘, 셋. 가자, 으으 가자, 구간 가자, 구간 가자. 구간 가자. 아, 아 이게 못 가냐? 다음 하나 둘셋 찻찻 구강 찻 오케이 구강 두개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구 마지막 구야 이거 식감 식감 삘인가? 하나 둘셋 가자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구강 아야 이게 와아 일단 좀 아쉽구요 일단 얘가 제일 느낌 좋았잖아요 얘를 식강 도전 해보겠습니다 자 식강 혹시 몰라 하나 둘셋 얘가 식강까지 갈수 있어 얘가 식강까지 아 차아 씨뭔 소리지? 아이씨 못갔네 아아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까워라 식강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 자, 용 제작. 어디있어 와, 드디어. 정찰자. 뭐가 그거지? 거리소에서 봐야 되나? 아, 습격자가 높은 거구나. 아, 일단은 정찰자가 나왔고요. 아, 오케이. 일단, 원하던 보라색으로 맞췄기 때문에 일단 만족합니다. 그 영원석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어, 원래 힘 넣었는데 여기다 명중 넣어야겠다.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력 부여까지. 에? 한 번에? 오? 잠시만, 한 번에? 야, 역시 이거 델롬 델롬델 인정이었네 이거. 와, 야, 이거 한 번에 붙었냐 이게. <웃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총 전투력 상승은 이만큼 올랐고요 생각보다 잘 올랐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모아뒀던 추적자의 룬그 다음에 추적자의 훈장, 이두 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지금 또 부캐릭에 또몇 개가 있기 때문에 또 참고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의 개수를 합치면은 조금, 어, 과연 또 12강까지 가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현재 끼고 있는 건 10강이랑 8강이거든요. 과연 둘다 12강을 찍고 전투력을 상상하게 될지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이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